자 이번 영상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요.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수업 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까먹고 나중에 질문이 좀 많아지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상을 깔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제목처럼 검은 바탕이나 어떤 흰 바탕에 자, 깔끔하게 글자를 넣고 자막을 넣고 자그 다음에 영상을 오게끔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글자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글자는 뭐, 동영상이 이렇게 있다. 지울게요. 자, 만약에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대메뉴 가서 텍스트 누른 다음에 글자를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영상 위에 혹은 사진 위에 글자가 오버레이 되는 개념인데 지금 여기는 영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까만 바탕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처럼 여기도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그 비밀이에요. 영상이 없는데 글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얘가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을자 그러면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캡컷에서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뭔가를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아예 영상을 편집하는 타임라인 같은 게 존재해서 내가 처음부터 뭐 글자를 쓰든 영상을 가지고 오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캡컷은 원리상 처음부터 타임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영상에 편집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당장 동영상을 쓰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검은색 동영상이 없잖아요. 내가 찍어놓은 거는. 자 그래서 캡컷은뭘 제공하느냐 을 하면 라이브러리 동영상이라는 걸 제공해요. 이거는 내 폰에 있는 건다 앨범이라는 데 들어가면 내가 찍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한 사진들 동영상이 있는 거고 라이브러리 동영상에 들어가면 이 라이브러리는 캐컷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샘플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샘플 이미지 혹은 영상 중에서 제일 위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흰색 바탕, 검은색 바탕, 혹은 투명 바탕 이세 종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아무거나 그냥 꺼내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흰 바탕에 검은 글자부터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검은 바탕에 흰색을 쓰고 싶다 하면 얘를 고른대요. 근데, 어, 선생님, 저는 빨간 바탕에 흰 글자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빨간색이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투명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검은 바탕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치 글자처럼 화면에 3초의 재생시간을 가지는 그냥 이미지가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무언가가 타임라인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위에 글자를 오버레이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글자를 쓰는 게 가능해지죠. 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좋아요. 근데 나는 이걸 빨간색으로 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배경을 색깔 바꾸는 방법들은 이미 캔버스 메뉴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캔버스 메뉴에 가면 여기에 색을 바꾸는 기능도 있잖아요. 자 나는 빨간색을 하고 싶어. 그럼 빨간색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아무리 해봤자 안 보이는 거죠. 왜냐? 이 까만색 무언가가 배경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긴 보이죠 근데 얘를 아무리 줄여도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화면 밖으로 밀어내느냐? 이 조금 가능하기도 한데 좀 멍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무언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새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신 다음에 여기에 투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투명, 그냥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 같은 거. 자, 걔를 추가를 하면 여기에 투명판이 있어요. 어? 선생님 아까 까만색하고 똑같은데요? 자, 왜 까만색이냐? 투명하니까요. 원래 영상의 캔버스는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위에 투명한 판을 올려놨으니까 결국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색깔은 어떻게 바꾸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캔버스에 가서 내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를 쓰든가 혹은 배경 색깔을 쓰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러면그 위에 얘는 만져보면 바로 알아요. 이끼는 있어.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끼는 있는데 똑같은 크기이고 바로 위에 투명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얘는 위치를 이렇게 딱안맞춰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이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쓴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씬에서 나는 동영상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럼 동영상을 가지고 오거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계속 배치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방법을 몰라서 처음부터 글자를 쓰고 싶은데 나 글자로만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로만 영상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글자가 막 움직이거나 애니메이션 하면서 뭐 음악이나 박사에 맞게끔 계속 변하는 모션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캐컷에서 작업이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이렇게 뭔가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이런 투명한 판때기 투명한 판때기를 꺼내는 게검은색보단 나아요. 뒤에 배경으로 계속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후로 나는 글자를 이렇게 넣었으면 그 뒤에도 글자를 넣고 싶은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3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영상이 아니에요. 늘림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 끄트머리 잡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얼마든지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려서 여기다가 또 다른 글자를 쓰고 또 다른 글자를 쓰고 반복을 하면 글자로만 이루어진 영상을 만들 때도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블랙, 화이트 투명 예, 판을 가지고 와서 깔아놓고 그 위에 글자를 오버레이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